내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은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을 당신만을 진정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보도시 없어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내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몸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을 어느 땐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을 당신만을 진정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 주님만을 온 마음 다 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. 고도시 없어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온 마음 다 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라 주의 수요. 내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.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 마들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은 당신만을 진정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런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. 고도시 없어서 나의 신랑 주예수여내 여. 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몸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.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을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을.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. 모든 것이 사랑스런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. 고도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예수여 온 마음 다하여 주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고도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내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신부인 나는 늘 달입니다.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마은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은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럽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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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고독이 없어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온 마음 다하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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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만을 진정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 주님만을 온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고도시 없어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고도시 없어서 나의 신랑 주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예수여 네.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은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을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럽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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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